안녕하세요 브래시 t v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편에 이어서 연예계에 또 숨은 비보잉 고수 강다니엘 군입니다 강다니엘 군도 비보잉을 잘 하기로 소문이 났죠 그래서 제가 찾아 봤습니다 오늘은 강다니엘 군의 비보잉 영상을 보고 리뷰와 리액션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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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 레파토리. 오, 공연했을 때인가 보구나. 오. 哦哦嗨哦 oh. oh, 어, 잘 봤습니다. 어, 강단일군, 음, 잘해요. 잘해요 일단 강다니엘군도 기본적으로 원래 비보이를 했던 사람이니까 확실히 기본기 혼락이라든지 테크닉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레파토리라고 하는데 레파토리도 있고 잘하는 것 같네요 연예계에서 손꼽힐 만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연을 하는 영상도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연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실력은 진짜 받쳐줘야 되거든요. 공연할 정도로 어, 비보잉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음악 듣는 센스도 강단일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썰을 풀자면 강단일군이 원어원 데뷔하기 전에 부산에 있는 제 친구에게 비보잉을 배웠다는 사실. 네, 나타라자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아마 강다니엘군이 춤도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봤을 때 공연 영상인 그때 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강다니엘군 어머 뭐뭐 좀더 앞으로도 열심히 비보잉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비보잉의 연을 놓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활동 하시고요 아무튼 잘 봤고요 예. 강단이엘군 비보잉 참 잘하네요 네. 인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시TV였습니다 안녕